강이나 바다, 호수 등물 위를 날아다니는 꿈. 예기치 않은 곤란이나 장애가 생겨 재물의 손실이 빚어지게 된다. 강이나 호수와 천 바다를 바라보는 꿈. 물이 맑고 잔잔하면 집안이 화평하고 경영하는 일이 번성, 안정되어 발전을 거두게 되며 파도가 일고 물결이 거칠게 출렁거리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시끄러운 말썽이나 손재, 다툼 등 장애와 곤란을 치르게 된다. 강이나 호수와 천 방죽 등의 물이 얼어붙는 꿈. 장기간에 걸친 침체. 부진, 손실과 미결, 고류상태의 곤란을 치르게 되며 말썽과 혼선을 겪게 된다. 강이나 호수가 피빛으로 변하는 꿈 꿈속에서 강이나 호수가 피빛으로 변하는 것은 지의나 중요한 사실, 진실 등을 널리 전하여 여러 사람들을 감화시키거나 교회에서 전도활동을 하게 되는 등 종교적인 포교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이다. 강이나 호수에서 낚시질을 하여 물고기를 잡는 꿈 장차천생연분에 좋은 배우자를 상봉하거나 귀인과의 이성교제 내지정부가 생기게 된다. 강이나 호수에서 헤엄쳐 다니는 꿈. 난관에서 벗어나게 됨. 돌을 던져 호수의 파문을 일으키는 꿈. 완전한 사상이나 방도에 의해서 한 집단이나 기관을 동요시킬 수 있다. 동물이 호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 국가기관이나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예술가인 경우 그림 작품 등을 완성하여 명성을 얻게 된다. 동물이 호수로 들어가는 꿈. 어떤 기관에 입사하거나 작품 발표를 하게 됨. 맑은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꿈. 달콤한 사랑과 행복을 독차지하여 만끽한다. 대중의 인기 있는 작품을 창작한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맑은 호수가의 튤립이 곱게 피어있는 꿈. 학문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되는 등 행운이 있음. 맑은 호수 위를 걷는 꿈. 미혼자는 혼인을 하게 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게 되며 관직에 있는 사람은 진급하게 됨. 못이나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꿈. 수면이 잠잠할 경우에는 가정이 평화롭다. 만약 물이 범람하고 있는 꿈이라면 가족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전조. 바다 또는 호수 가운데 무덤이 있는 꿈. 외무사원을 많이 두거나 해외 영향을 주는 회사의 상징이다. 선녀가 알몸으로 호수에서 목욕을 하는 꿈. 모든 잡념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자성청정하여 깨끗한 마음을 갖고 참된 인간이 된다는 암시이다. 지휘탐구, 성찰 행운의 여신 등을 상징한다. 자신이 살던 동네에 호수가 생기고 물이 공중에 높게 뻗어온 동네에 뿌려지는 꿈. 좋은 일이 생기며, 명예가 생기고 재물이 쌓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지게 된다. 큰 강이나 호수 와천에 물을 안전하게 건너가는 꿈. 위인이 생기고 타인과의 교제 및 거래 등 좋은 인연이 맺어지며, 재물의 이득을 얻게 된다. 전에 죽은 사람의 인도로 물을 건너갈 경우는, 의외의 불상사나 신병, 우한 등의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 하천강, 호수 등지에 모래와 조약돌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는 꿈. 재물이 불어나고, 가업이 번창하여 부귀해진다. 호수 물이 솟구쳐 예쁜 물방울꽃이 되어 활짝 피어있는 꿈. 신비한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를 갖고 매스컴을 탄다. 행운이 온다. 호수 주변에서 옥을 죽는 꿈. 태몽으로 삼신할머니가 똘똘한 아들을 점지한다. 횡재를 하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호수가 말라 밑바닥에 물고기들이 보이거나 다른 형태로 변하는 꿈. 호수가 말라 밑바닥에 물고기들이 보이거나 다른 형태로 변하는 꿈을 꾸게 되면 주변생활 환경이 불결해지거나 자신의 신변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 호수가 보라색으로 변한 꿈. 어떤 기관에서 자기에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많이 주게 됨. 호수나 강물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꿈. 여러 방면으로 사업자금이 동결되거나 정치될 침초. 호수를 중심으로 길이 6개로 뻗어 있는 꿈. 방도, 이론, 정견이나 지식을 사토 모달로 사람들에게 이해시킨다.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방면으로 길이 뻗어 있는 꿈. 박식한 사람과 얘기하게 됨. 호수 물에 머리를 감는 꿈. 학생은 머리가 총명해지고 학업 성적이 오른다. 호수에 빠진 꿈. 어릴 때처럼 안전하게 있고 싶다는 소망을 암시. 호수에 잠긴 태양 덩어리를 주워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자를 낳는다. 물품을 구입하거나 행지수가 있다. 호수에 잠긴 해를 건져 집으로 돌아온 꿈. 부인은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자를 낳을 것이며 물품을 구입하거나 행지수가 있음. 호수에 큰 바위나 나무가 있는 꿈. 사업체나 기관의 직위, 부서, 경영자, 관리인, 중개인 등과 관계한다. 호수에서 머리를 감는 꿈 학생은 머리가 총명해져 성적에 오르게 된 36호수에서 목욕을 하던 딸이 갑자기 인어가 되어 폭포유로 뛰어오르는 꿈 성취시키려는 예술작품이 국전에 당선되거나 세상에 공개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호수에서 예쁜 인어를 잡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문화의 센터에서 멋진 애인을 만난다. 호수에서 용이나 뱀 기타 동물이 솟아오르는 꿈. 호수에서 용이나 뱀 기타 동물이 솟아오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하여 출세할 아이를 낳는다. 호수의 경치를 바라본 꿈. 호수가 등장하는 꿈은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호수의 수면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온화하고 잔잔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되었다는 뜻이다. 호수가 잔잔한 경우에도 표면의고요함과는 달리 내면에는 폭발적인 감정이나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 물결이 일렁이고 있는 호수라면 정신적으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꿈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충실하게 일만 하는 삶은 그다지 즐겁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는 꿈이다. 혼자서 배를 타고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를 건너가는 꿈 지위가 상승하고 친급운이 열리며 귀인을 만나큰 도움을 입게 된다 흐르는 물이나 호수 또는 소용돌이가 몸을 에워싸는꿈 관청과 연결된 말썽이나 피해 구설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꿈속의 물은 주로 맑고 깨끗해야 이롭고 맑은 물이라도 파도가 일면 재물 손실이나 질병 우환 등의 고통이 발생하게 된다 호수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